한 마리지. 새로운 지도 여행하면서 슬라임 농장을 늘립시다. 음. 힐링 우마이! 아니, 다시 심냥이가 됐네? 아니, 이거 12. 암석이 12여? 허허 아이고 이거 25일 때 이거 다 팔아버려야겠네? 아 잠깐만 이거 아,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이거 값들이 근데 여러분 뭐 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뭐안 파고 뭐막 보관했다가 팔고 막 이런 약간 너무 그런 건좀 플레이가 좀 쫌스러운 거 아닌가? 음아니뭐 그냥 더 많이 벌면 되지 싸졌으면 응? 아니 싸졌으면 더 많이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더 많이 팔면 되는 거 아니겠어 아, 그 쫌생이처럼 그럼 양으로 승부해야지 쫌생이처럼 그안 팔래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쫌팽이스럽잖아요 가만있다가 어떻게 참아 그거를 용암이 13이라고? 야 얼마나 떡락한 거야 용암 생산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이거 차별대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그 등급이라는 것이 아무리 슬라임에는 귀천이 없다지만 이 등급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약간 하트비트를 먹는 아이들과 뭐 당근을 먹는 아이들 그리고 뭐 각달기를 먹는 아이들과 뭐 저런 어? 자 동그란 저거 포고였나요? 뭐 저런 걸 먹는 아이들 이게 좀 구분이 들어갑니다 이게 음..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분제라고까지 표현하면 조금 그렇고 그리고 하트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가성비가 안 나온달까? 하트비트 <웃음> 아 농담.. 아 농담입니다 하트비트를 주는 저기 암석 아이들에게는 양파라는 특식을 넣어줍니다 어? 잠깐만 양파 넣어줘도 되고? 물상추 양파에 물상추 추가로 줄게요 물상추가 항상 썩어가기 때문에 물상추 줄게요 아 짬철이라니요 짬철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고급진 거기 때문에 양파랑 물상추 고급진 음식이에요 예, 네, 짬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식량을 한 종류밖에 못 넣기 때문에 이거는 특식 처리해줍니다 어차피 이제 가만 두면 썩을 아이들이라서 <웃음> 짬 처리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지역 가보기로 했죠 여러분들 그럼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들고요 음 그리고 이거 다 업그레이드 완료야? 아 묘한 금강석 너굴 플로트 비단몰에아 좋아 아 어, 오늘은 이거다 어 뭐야 아이고 이게 또 있네 아이 참거 아유 이 그냥 아우아아우 아. 그냥 오늘 헌터랑 너구리 잡아와야겠네 헌터랑 너구리 잡고 새 맵에서 자원 모으고 근데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맵부터 먼저 가야겠다 저 영혼모래인가? 아 영혼모래래 영혼모래는 마크지? 어허! 오. 야 이거 설치 아 T 누르니까 되네 뭐야 이게 끝이야? 오아 여기에다가 집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텔레포트를 여기다 설치를 할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아 이렇게 어이 소리 너 플로트 먹는다 안했어? 너 플로트 먹는다 안했냐고? 아너 플로트 먹는다 안... 님! 당신 뭐 먹는다 그랬죠? 아 고기야? 누구나 오른쪽 주머니에 닭고기를 가지고 다니진 않잖아요! 그 다음에 여기가.. 껴넣는 데가 하나 있는데 저 위에 이게 이거지 폭발 그렇지 그럼 저기 열려주고 아, 이게 하나 더 있네, 아. 아, 아! <웃음> 이거 지금 석류석 농장을 더 키워야 돼 과일 하나 더 가야 된다 다른 종류로 그래야 이거 배분하기 편해진다 내가 봤을 때 아마 근데 얘네는 문제 없을 거야 썩은 거니? 썩었네? 잠깐만 그러 보니까 아까 나막 모래 주웠던 거뭐다 없어진 거네 진짜 아 이거 웬일이야 여기 석류석 농장을 하나 더해 이렇게 해주고 석류석도 한번 수확하면 30개 이상이니까 나쁘지 않아 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폭발 아이들한테는 각달기 주고 이제 중앙쪽에 있는 박쥐 아이들한테는 이제 석류석으로 식량을 바꾼다 어, 식량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하트비트 하나 더 하트비트가 뭔가 좀 적어 항상 이게 바로 디자인이랄까요? 식량 어 시스템. 시스템 디자인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음, 완벽하게 안정된 농장을 꾸릴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비법이라고 할까요? 어머나.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. 자기 아이씨 어? 갑자기 동굴 밖으로 나가진 않을 것 같고 어? 음 정확해 여긴 무엇이 있나? 다다닥 내가 좋아하는 망작 같은 사랑스러운 쓰레기 뭐야 표현이 왜 이래 와우 아이 친구 채소 채소 나 너무 많긴 해 집에 올수 있어 올수 있어 정제소 위치가 어디지 여기는? 정제소 링크 아 설치해야 되는 거구나 저런데다가 아니 그러면은 저기다 설치하지 말걸 이거 설치할 수 있는 데가 막바삭바삭하네 빠삭 엄청 많네 아 그러면 돌아가는 포탈 막 이런데 설치했어야 되는데 멀리 그냥 아 잘못 설치했다 이거 다시 설치하자 아, 아 뭐하냐 그러면 은온 김에 채소 아유 진짜 고생한다 사소고생이야 사소고생 오늘 뭔가 안되네 뭔가 안맞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? 딴데 설치할 수 있겠지? 아 잠깐만 설마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? 원래 없었잖아? 원래 저런 편의사항은 나에겐 없었던 거야 터져버리렴 어 됐다 가자 제트팩 업그레이드? 오? 어,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 제트팩을? 그래 이런데다가 딱 설치를 해놓는 거야 정제소를 어 포기 얼마 줬어? 오? 오시, 50원? 막함 사올래 아 집에 밥다 떨어졌을 것 같다고? 사실 나도 그래 어? 박쥐 생긴 거딱 박쥐 그러면은 이쯤 해서 일단 중간 세이브 식으로 집에 돌아가 아저 있다 저 있다 저 맨만 밝히고 가자 한꺼번에 이렇게 열려? 아심해저 일렁거림을 알겠어? 조심하라고 하필이면 요 잔디 때문에 감춰져 있어가지고 이아 설치된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 아까 제가 만들어놨던 그 식량 시스템을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은 양파는 보너스..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왜 그래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밥, 밥밥 들어가고 밥 들어가고 있잖아 밥 들어가고 밥들어가 있잖아 밥밥 들어가고 있잖아 이씨 밥. 밥 저기 뭐 아무것도 없나? 일단은 당분간 여러분 식량 공급 좀 조절 좀 할게요 얘네 너무 싸 <웃음> 얘네 이제 너무 싸 이제 너무 싸기 시작해 배급량 조절이 아니고 음식의 어떤 퀄리티 조절 퀄리티 컨트롤 아 약간 저기 이 물상추 같은 고급 자재 요런 거 약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요거 아니고 어? 근데 이게 1 8개 남았네 아 그냥 먹어라 에 모르겠다 에 그냥 싸라 싸! 싸! 와.. 내 손에 들고 있는 이거 많은거 봐 그냥 요즘에 농산물 가격도 올랐던데 이거 팔면 더 부자 되겠다 지금 이제는 그냥 컨텐츠가 슬라임 렌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렌처야 아니 팜! <웃음> 디자인 잘못된거 인정해 디자인 잘못된거 인정하자 이제 안 되겠다. 버틸 수가 없다. 이거 인정해야지. 안 되겠다. 어? 이거 왜 튀어나왔지? 나 무섭게 하지 마, 얘들아. 아! 아, <웃음> 진짜. 아! 아! 밖에 좀 나가고 싶어. 어, 씨, 이게 육아하는 마음이야? 애기한테 붙잡혀가지고, 어, 내가 하고 싶은 거, 어, 먹고 싶은 거, 가고 싶은 거 가지도 못하고, 어, 놀러다니지도 못하고, 이게 유가하는 마음인가? 이건가? 자기야! 돈만 많이 벌으면 뭐해? 어? 난 집에서 썩어 가고 있는데? 자기야! 이제 슬슬... 야이씨... 이거 정제소에 넣고 나 편해질까? 나 조금은 편해져도 될까? 정제소에 넣고 편해질까? 그냥 놔줄까, 쟤네? 한 100개 정도 넣어두면 되는 거 아닐까? 나가자